안녕하세요 차준호입니다마리끌레르오월호 촬영장입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마리끌레르 유튜브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이런 거다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살짝 무섭네요 나의 매력 포인트는 눈 vs 손 한번 보여드릴까요? 줌을 당겨주실까요? 전 손인 것 같아요. 손이 크면 할수 있는 게 많거든요. 예를 들어, 이런, 이게 공은 아니지만, 공도 한 손으로 지울 수 있고. <목소리> 내가 유튜브를 한다면, 먹방 vs 브이로그. 제가 많이 보는 거는 먹방, 어. 봐버렸어요. <웃음> 제가 많이 보는 거는 먹방인데 맛있게 먹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그럼 저는 먹방하겠습니다. 아 어, 먹으면 되죠? 타코를 <웃음> 많이 주문하셨나봐요 아까. 오늘 같은 날은 노랑 빨강 오늘 같은 날은 노랑이에요 노란색 약간 봄 느낌 나고 빨간색은 너무 정열적이어가지고 여름 아직 여름은 아니니까 네 노란색으로 갈아입고 왔습니다 저 입을 줄은 몰랐는데 갑자기 노란 색깔 옷을 병아리 갖고 주네요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하트는 뭐니뭐니해도 귀여운 미니하트, 거대한 대형하트. 저는 소나트로 하겠습니다. 소나트는 <웃음> 선택지 없었는데 소나트가 딱 중간이고 딱 좋은 것 같아요. <웃음> 디저트는 민초파 vs 반민초파. 저렇게 다 중간인 것 같아? 제가 민초를 즐겨 먹지는 않은데 응. 있으면 먹을 고 수는 있거든요 그럼 반 민초파 겠습니다 뭔가 소리가 들리는데 <웃음> 또있는것 <믿는> 같아? 믿뭐 <웃음> <웃음> 이게 뭐죠? 어 아, 대박이다 하지만 전 이거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? 왠지 더 자신감이 생길 때는 깐주노, 덥주노 아 이거는 덥주노예요 왜냐면 약간 머리 까면 괜히 뭔가 얼굴이 더커 보이는 것 같고 이마 주름도 좀 신경 쓰이는 것 같고 깐주노일 때는 약간 너무 정면은 좀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저는 덥주노로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